여러분, 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뛰드 하우스의 아주 귀염뽀짝한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에뛰드 하우스가 키켓하고 콜라보레이션 한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그때 당시 한정판으로 키켓 파우치랑 키켓 초콜렛하고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해서 나왔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느꼈었는데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이게 되게 빨리 소진됐었거든요. 올해에도 에뛰드가 초콜릿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짜잔 허쉬입니다 엄청 크지 않아요? 포장지가? 원래 허쉬 사이즈가 이만한데 허쉬 콜라보레이션 사이즈가 이만해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하나 아까워서 못 뜯겠어요 이거 이거 뜯으면 이제 다시 못 뜯이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초콜렛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어,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이게 또 하나하나씩 열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웃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또 초콜렛이 들어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팔레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팔레트 오리지널, 여기는 이제 쿠앤크, 립두 종류, 브러쉬 두 종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발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리지널입니다. 초콜릿이 녹아들어간 듯 리얼 초코 브라운 컬러의 허쉬 오리지널입니다. 붉은기가 살짝 가미된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쿠키와 크림이 만난 것처럼 훨씬 밀키하면서 크리미한 컬러로 구성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허쉬 쿠키 앤 크림입니다. 컬러들이 오리지널에 비해 훨씬 소프트한 느낌입니다. 특히 글리터가 초콜릿처럼 녹아내리듯 부드럽게 밀착되는 멜팅 초콜릿 텍스처로 혈 날림 없이 반짝이는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쉬와 파우더 루즈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헤이즐넛 초코는 허쉬의 달콤한 크리미 밀크 초콜릿의 고소한 헤이즐넛을 녹인 레드 초코브라운 컬러입니다. 아몬드 초코는 초콜릿의 달콤함과 아몬드의 담백고소한 컬러가 녹아든 코랄 초코브라운입니다. 허쉬 초콜릿처럼 리치한 텍스처에 리얼 초콜릿 성분으로 보습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입안 가득 밀크 초코를 눈두덩 전체에 넓게 펴발라줍니다. 허쉬 오리지널 브러쉬가 손가락 쉐입을 닮아 베이스와 그라데이션 표현이 매우 쉬웠어요. 쌍꺼풀 라인까지 초코덕후 소환을 발라주어 음영감을 줍니다. 언더는 눈꼬리 위주로 발라준 후 자연스럽게 앞쪽까지 연결해줍니다. 냠냠 초코 먹방을 눈 중앙 위주로 바른 후 손에 남은 여분으로 자연스럽게 앞뒤로 펴발라줍니다. 달달한 마음 전하기로 애교살과 눈 앞머리를 밝혀줍니다. 리어러쉬로 아이라인을 대신에 라인을 그려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터쉬 쿠키앤크림 브러쉬를 사용해 주었는데 총알 모양으로 섬세한 부분을 정교하게 표현하기 좋았어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로 한층 더 딥한 느낌을 줍니다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루즈 헤이즐넛 초코를 섞어 블러셔로 사용해줬습니다. 파우더 루즈의 픽스력이 빨라 빠르게 발라줘야 합니다. 립 또한 파우더 루즈의 헤이즐넛 초코를 입술 안쪽에 바른 후 퍼프를 사용해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달달한 마음 전하기를 입술에 발라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당 충전 메이크업 완성! 쿠키 빠진 초콜릿을 베이스로 눈두덩 전체에 넓게 발라 발색력을 높여줍니다. 이건 나의 최애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 색감을 더해줍니다. 럭키쿠키를 눈 뒷부분에 발라 음영감을 줍니다. 0칼로리 초코를 쌍꺼풀 안쪽에 발라 쌍꺼풀 라인을 강조해줍니다. 언더도 눈 뒷부분에만 발라줍니다. 쉬터쉬를눈 중앙에 발라 입체감을 줍니다. 쿠키와 크림의 케미로 애교살을 밝혀줍니다. 아이라인은 점막 위주로 그려주며 라인은 살짝만 빼줍니다. 듀얼 트윈 마스카라의 미니 브러쉬로 한올한올 한올 올려주어 또렷한 인상을 줍니다. 블러셔는 누드베이지 컬러로 자연스럽게 혈색을 주어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줍니다. 파우더 루즈 아몬드 초코를 퍼프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줍니다. 쿠키 앤 크림처럼 부드러운 메이크업 완성! 네 여러분 2월 1일부터 허쉬 드링크 스페셜 키트가 온, 오프라인 둘다 공식 런칭 되니까 꼭 놓치지 말고 이번엔 겟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안녕!